안녕하세요 다이노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고대 장비를 성장시키고 어,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장비류에 비해서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좀 많이 적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성능은 사용하기에 크다 그게 손색이 있을 정도로 너무 딸리는 건 아니라 그냥 무난하게 쓸만한 정도라서 많은 유저분들이 어, 사용하고 있는 장비류예요. 그래서 요 고대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장비에 어 자체적인 옵션 능력치는 없고요. 대신에 이제 뭐 물리 방어도 아니면 뭐 공격력 이런 걸 제외하면은 자체적인 어 능력치는 없어요. 대신에 여기 아래 보시면은 합성 효과라고 해 갖고 어 효과가 세 줄이 있는데 이게 랜덤하게 붙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옵션을 선택해서 띄울 수 있는 형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옵션을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갖고 장비를 처음에 파밍을 할때 옵션을 어느 정도 맞추고 성장을 시켜야지 좀 수월하게 성장시킬 수 있어요 자, 우선 장비를 구하는 방법은 빛나는 애안 혹은 황금페어 어, 어, 요. 지역에서 키르바차 교단의 몬스터를 처치하면 일정 확률로 미약인된 희미한 뭐 고대 장비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고요 요거를 개봉을 해서 랜덤하게 이제 장비를 습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옵션도 랜덤하게 붙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등약치가 붙어서 나오는 경우에는 장비를 또 새로 파밍을 해야 한다는 어 그런 이제 번거로움이 있어갖고 요즘에는 세팅을 할때 이렇게 사냥을 통해서 장비를 구하지 않아요. 사냥을 하지 않고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마을에 보면은 무기상인, 방어구상인 뭐 이렇게 있어요. 얘네들한테 기다리는 자의 장비를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저렴한 가격에. 이걸 구매를 하면은 이 우리가 메인 캐스트를 깨잖아요. 그때 받을 수 있는 장비를 다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도약... 그, 이제 강화제로 성장을 시켜서, 그게 이제 나중에 각성을 하면 이제 고대장비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고대장비를 습득하는 방법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사냥으로 얻는 방법은 어 아무래도 능력치를 완전히 랜덤하게 뽑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능력치를 뽑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기다리는 자 장비를 성장을 시키게 되면 이 장비가 이제 등급이 올라갈 때마다 옵션을 바꿀 수 있는 교체 기회가 한 번씩 추가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는 도중에 능력치를 뽑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요렇게 해갖고 고대 장비를 구하시죠 그래서 요거를 예를 들어서 단검을 이렇게 만들어서 처음에는 옵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파상인이 판매하는 어, 도약의 강화제 1단계 요걸 구매를 해서 요걸로 최대 등급에 달성을 시키고 그리고 구성 어뭐 주문서로 각성을 하게 되면 는이 친구는 이친하는이친가는이 친구는 이친이렇게 기다린 자를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는이친구이 친구는 는이친이 이제 2단계에 이렇게 등급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교체 횟수가 올라가요. 능력치 지금 교체할 수 있는 횟수가 두번 늘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효과 교체 여기에 올려놓고 어 가령 이제 활쟁이 같은 경우에는 어 주능력치가 민첩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요 중에 민첩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교체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능이 나왔죠. 이제 나온 능력치가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취소를 누르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취소를 눌러서 적용을 안 시키고 다시 한번또 바꾸도록 할게요. 이것도 오로지 운빨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민첩이 바로 떴는데 안 뜨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어 성장시키 장비를 버리고 다시 또 기다리신자를 사서 원하는 옵션을 세팅을 하고 고대 장비를 성장시키는 게 좋습니다 마저 다 성장시킬게요 자 이렇게 도달하는 자까지 이제 달성을 했으면은 이 다음 이제 각성을 해야 되거든요 요 다음 각성은 도약의 각성 주문서 3단계가 필요해요 근데 이건 자파상이 판매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각성을 하게 되면은 고대 장비로 넘어가게 되는데 캐릭터 정보창에 보면은 명예 점수 있잖아요 여기 옆에 상점을 클릭해서 여기서 도약의 각성 주문서를 100점당 한 장씩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구매한 걸로 각성을 하면 고대 장비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제 고대 장비로 넘어가면은 어 저기 합성효과가 3줄이 돼요 네, 지금 저같은 경우에는 어 아까전에 띄운 민첩 하나 빼고는 근접 치명타 피해율 마법 방어도 무시 이렇게 총합 세개를 붙었잖아요 자기 직업군에 맞는 옵션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활쟁이같은 경우에 근접 공격을 안하기 때문에 근접 치명타 피해율이 필요가 없고 마법 공격을 안하기 때문에 마법 방어도 무시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유오옵은 민첩적한 줄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를 이제 뭐 원거리 치명타율 혹은 뭐 원거리 치명타 피해율 아니면은 뭐 물리방어도 무시 뭐 요런 거를 이제 필요로 하는데 요거 보면은 두 줄이 뭐안 좋은 게 붙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효과를 교체를 해서 뜨게 되면은 이 장비를 계속 써도 되고 만약에 이게 안 뜨면은 아까 전에 기다린자를 새로 사서 새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뜰 때까지 자기가 필요한 옵션이 뜰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나중에 효과 효과 교체 지금 횟수가 이게 등급이 오를 때마다 하나씩 추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장비가 태초 등급까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 이 장비의 효과 교체 수가 무한하지가 않아요 태초가 될 때까지 내가 필요한 옵션이 안뜰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은 이제 옵션 한줄 없는 상태로 성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요 또 그런 점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게 효과 교체이 수치를 사용하지 않고도 효과를 교체할 수 있는데 아이템 중에 신비로운 행운의, 행운의 돌이라는 이제 아이템을 사용하면은 어, 한번은 합성 효과를 한번 교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나오는 옵션이 내가 선택해서 옵션이 뜨는 게 아니고 랜덤하게 뜨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뜰수 있는 옵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안 뜰 경우 행돌만 날리게 되니까 굉장히 많은 행돌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처음에 장비를 성장시키기 전에 이 옵션부터 맞추고 성장시켜라 이렇게 많이 말씀들 하세요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어 보면은 주능력치가 이제 초록색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 초록색은 여기 능력치 있는 묶음류에서 하나가 정해져요 그래서 요 민첩을 바꾸게 되면은 여기 힘, 체력, 지능, 정신, 민첩 요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고요 그 나머지 두 개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곳에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개가 나오고 여기 주능력치에서 하나가 나오. 이렇게 해서 세 개가 구성이 되고요. 음 그리고 뭐 신비로 이 행돌 같은 경우에는 어 자기가 원하는 옵션을 선택해서 어 교환할 수 있는 행돌도 있어요. 뭐 아키패스 뭐 등등에서 이제 구할 수 있고 좀 이제 굉장히 어 구하기가 좀 힘들어서. 대부분 유저분들이 요거는 이제 좀챙겨놨다가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경우여서 고대 장비의 능력치를 맞출 때까지는 쓰진 않아요 그래서 요 기적을 일으키는 행운의 돌 같은 경우에 만약에 얻으신다면은 어 요거는 좀챙겨놨다가 나중에 뭐 망토를 뭐입이나뭐 뭐 그렇게 올리게 됐을 때 그때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능력치를 이렇게 선택해서 할 수도 있다 라는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어, 요, 효과 교체 횟수 같은 경우에는 최대 5회까지만 저장이 되기 때문에 5회가 꽉 찼는데 등급이 만약에 올라서 추가 효과 교체 횟수가 만약에 차게 된다라면은 그 기회는 증발하게 돼요. 그래서 등급을 오리, 올리기 전에 이 효과 교체 횟수를 어, 사용을 하고 등급을 올리시는 게 그리고 만약에 명예점수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저 3단계 각성 주문서를 구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어 세력본부의 용사의 제작대에서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도약의 각성 주문서 3단계를 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빈 주문서 그리고 햇빛 아키움 가루 2개 그리고 달빛 아키움 가루 2개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빈 주문서가 뭐 몇골드 하기 때문에 어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명예점수로 구매를 하는 게더 경제적 이유고요 도약의 강화제랑 각성 주문서는 메인 퀘스트를 깨다보면 어, 공짜로 몇 개를 주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작업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아키움 가루 같은 경우에 경매장에 매물이 별로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저기 쓰이는 경우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럴 때는 여기 마을에 보면 은 아키움 가공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 상위 단계의 아키움 결정 아니면 아키움 아 정수, 뭐, 요런 거를 분해를 해갖고, 아키움 가루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가루가 경매장에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아키움 조각, 아니면 뭐, 결정 이런 거 사갖고, 하위 단계로 이제 분해를 해서, 아키움 가루를, 어, 습득을 할 수가 있어요. 요렇게 해서, 어, 원하는 능력치에 고대 장비를 파밍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요, 장비를 성장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고대 장비의 성장 방법은, 고대 장비 강화제를 먹여서 등급을 올리고, 이제, 최대 등급에 달성이 되면은, 각성 주문서를 이용해서 다음 티어까지 넘어가서, 또, 거기서 강화제를 이용해서 또, 최대 등급 달성하고, 또, 각성 주문서를 이용해서 또, 티어를 업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티어는 희미한, 빛나는, 찬란한, 고기한, 순고한, 완전한 요 순서대로 있고요. 이제 희미한에서 성장을 이제 시키게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보면은 요렇게 고대장비 강화제가 종류가 여러 개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제 미학인된 고대 고대의 강화제 그리고 신비한 고대의 강화제 그리고 영롱한 고대의 강화제 그리고 뭐 봉인된 뭐 정원의 고대의 강화제 뭐 그거 외에 뭐 이게 태초 고대 강아제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어뭐 이렇게 고대 강아제는 어 주간 퀘스트 혹은 뭐 사냥 아니면 뭐 낯징 밤징 뭐 요런 거 퀘스트 완료로도 습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대신에 확인을 해야 돼요 요요 요 상태로 먹을수 있는 게 아니라 요걸 사용을 해서 이렇게 강아제를 확인을 한 상태에서 장비에 먹이게 될 텐데 이때 도동력이 들어가요 그래갖고 노동력 소비가 좀 많고요. 요 노동력 소비는 손재주 숙련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고대장비를 올린다라고 하면은 어 손재주 숙련도는 어 대각까지 찍는 게 좋아요. 이렇게 확인을 해서 이제 고대장비에 합성을 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합성을 하면은 이게 등급이 이렇게 쭉쭉 오르잖아요. 근데 이제 등급 보면은 합성 가능이 이제 최대 7단계의 유물까지 합성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만 유물까지 올려야 돼. 그래야 각성이 가능해. 유물 단계를 다 찍었어요. 이렇게 유물 단계를 찍고 원래는 요 경험치를 만단까지 채우는 게 좋아요. 최대 등급에 달성한 경험치가 다음 티어에도 적용이 받기 때문에 왜냐면은 어 다음 티어가 올라갈수록 합성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골드가 점점 늘거든요. 그래갖고 티어를 올리기 전에 최대한 능력, 경험치를 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티어로 넘어가는 게좀더 이제 소비되는 골드량을 줄일 수가 있어서 최대한 요 경험치를 풀로 채우고 다음 티어로 각성을 하게 하는 게좀더 좋구요. 저는 뭐 딱히 그런 거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냥 각성을 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고대 장비를 각성을 하려면 고대 각성 주문서가 이렇게 있어요 고대 각성 주문서도 뭐 1단계, 뭐 2단계 뭐 종류가 되게 많아요 2단계, 3단계 이렇게 있는데 희미안을 각성을 하려면 고대 각성 주문서 1단계가 필요해요 이 1단계를 구하는 방법은 어, 빛나는 해안, 갈대머리 딱뭐 이런 데서 이제 주간 캐스트로 완료하면 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갈대머리 땅에서 이제 키르바차 교단의 몬스터를 처치를 해도 낮은 확률로 각성 주문서 1단계를 획득을 할 수가 있어요 사냥으로도 습득을 할수 있기 때문에 모으는 건뭐 그닥 어렵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아키패스 보상으로 이렇게 새로운 시작에 보면은 이렇게 각성 주문서를 줘요 각성 주문서를 이제 뭐 습득하는 거는 뭐 그닥 어렵지가 않고요 근데 요요뭐 그냥 일반 각성 주문서 같은 경우에는 이 확률로 성공하지 않고 성공 확률이 기본적으로 10%예요. 10%라서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되면 여기 추가 성공 확률이 계속 증가가 돼서 결국에는 티어를 업할 수 있어서 자 한번 성장시켜 볼게요. 자 실패를 했죠? 실패를 하면 추가 확률이 5%가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15%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노동력 300은 계속 써서 어자 실패를 또 했으니까 20%가 됐죠 이렇게 노동력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는데 언젠가는 오르게 되니까 짠! 어, 성공했네요 이렇게 만약에 실패를 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장비가 손상이 됐다 라는 메시지가 뜰 때가 있어요 장비가 손상이 됐으면 손상복구서를 사용을 해서 손상을 복구를 시켜 줘야 되고요 모래시계 표시가 있는 아이템이고요 명예상점이나 아니면 갈대물이 땅 주간 캐스트를 깨면은 뭐 습득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뭐 가끔 뭐 이벤트로도 뿌리기도 하니까 이렇게 모아놨다가 어,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어, 빛나는 의 달성이 되면은 어, 그 다음에 합성 가능 레벨 8 경위까지 돼 있잖아요. 그럼 또 경위까지 강화재를 먹여서 등급을 올리고 거기서 또 각성 주면서 2단계를 사용해서 찬란한을 올리면 돼요. 각성 주문서 2단계 같은 경우에는 히라마 산맥 서부에서 이제 주간 퀘스트가 여기 히라마 동굴이랑 환영 동굴에서 받을 수가 있는 퀘스트가 3개가 있고요. 이걸 완료를 해서 얻거나 아니면 여기 히라마 서부에 있는 몬스터를 처치하면 나중 확률로 획득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은 용사의 제작 대에서 각성 주문서 1단계를 이용해서 2단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고대 장비 각성 주문서 1단계를 이용해서 2단계를 만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3단계도 2단계를 이용해서 3단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음, 반대로 상위 등급의 이제 각성 주문서를 낮은 등급으로 이제 내릴 수도 있는 게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적인 뭐 흑비 납키움 정수나 뭐 요런 이제 정원에서 얻을 수 있는 식물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고요. 이제 각성 주문서를 이제 변환을 해서 뭐 습득을 할 수가 있 있다는 점을 좀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어요 찰, 빛나는 등급을 찬란한 등급까지 또 올리고 또 찬란한 등급에서 또 합성을 통해서 최대 등급까지 달성을 해서 고기향까지 올리고 이렇게 방법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올리면은 어 이제 장비의 이제 티어를 올리고 어 등급을 올리는 건이 방법을 그대로 쓰는 거라서, 이제 대충 어떤 식으로 어 진행이 되는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근데 다만 이제 고기, 고기한 등급에 오르게 되면은 고기한 등급부터는 정원의 강아제라는 거를 이제 먹일 수가 있어요. 정원의 강아제는 히라마 산맥 동부에서 진입을 할수 있는 세계의 백곡, 여기를 가면은 거기서 진행할 수 있는 뭐 일일 퀘스트 혹은 어 동부에 있는 여기 주간 퀘스트. 일부 주간퀘스트로 완료를 하면은 정원의 강아재를 습득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고기한 등급 고기한 티어부터 먹일 수 있는 강아재거든요 근데 이거는 경험치 증가량이 엄청 높아요 막 개당 5천, 막 3천 이래갖고 지금까지는 영롱한 고대의 강아재를 이용해갖고, 어, 이용해갖고 성장을 시켰다면 고기한부터는 웬만하면 정원의 강아재를 이용해갖고 성장시키면 금방 태초등급까지 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고기한부터는어 정원의 강아지 이용해서 성장시키면 된다 그리고 고기한 어, 신화부터는 정원에서 1캐스트로 완료하면 를은 이렇게 어, 각성주문서 4단계를 획득할 수가 있거든요 이 각성주문서 4단계를 이용해서 고기한을 순간으로 각성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근데 사실 뭐 고기한 태초에서 순간 태초로 이제 각성을 시키는 게 제일 좋은데 어, 뭐난좀 빨리 각성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신화에서 각성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태초까지 찍고 순간까지 올리는 걸 추천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뭐 순간까지 올리면은 뭐 능력치 증가량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어뭐 약간 뭐 공격력이나 뭐 물리 방어도 방어도 같은 경우 방어도가 조금 오르고 뭐 그것밖에 없어요. 장비 점수 오르고 뭐그 차이밖에 없고요. 대신에 이제 기존에는 어 각성을 하면 어 등급이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고기 안에서 숭고한 올라갈 때는 어, 등급이 떨어지지 않아요 내가 태초에서 각성을 한다고 해서 뭐 신화로 떨어지거나 이런 건 없고 그대로 태초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어, 좀 좋더라고요 근데 대신 다만 재엄마 어, 같은 경우에는 20단계 이상인 경우에는 재엄마 어, 수치가 떨어질 수도 있어갖고 그런 점은 어,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제 순고한까지 올리게 되면 은그 다음으로는 완전한으로 각성을 하는데 요거는 저는 이제 이벤트로 받은 이제 완전한 고대 각성 주문서가 있어서 요걸로 티어를 한번 올려볼게요 제 도동력 들고 뭐 이렇게 해서 10% 환률로 10% 어, 원래는 요거는 이제 히라마 선맥에서 이제 추가된 낯진과 유사한 이제 컨텐츠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순관을 이제 완전한 고대 장비로 각성할 수 있는 주문서를 습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안 해봤어요 <웃음> 음, 진행을 안 해봐갖고. 그냥 이벤트로 받은 걸로 한번 해볼게요. 짠! 실패! 어... 짠! 실패! 어이... 마지막 한 장인데... 어우... 성공! 마지막 장이 성공했네요. 어... 완전한으로 각성을 했더니 어... 주능력치의 증가량은 없고요. 그리고... 어... 저 마지막 줄에 이제 PV... 기술 피해율이 생겼네요 근데 마법 기술 피해율이 떠갖고 효과를 교체해 보도록 할게요 원거리 기술 피해율을 뽑아야 돼요 자 한방에 떴네요 자 0.4%가 올랐어요 원공이 한40 정도 올랐고 그리고 PV 어, 원거리 기술 피해율 0.4%가 올랐어요 자 요렇게 해서 뭐 각성, 합성에 대한 걸 알아봤고요 그리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이제 워낙, 어, 오래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강화제가 많이 쌓여있는데, 이제, 어, 뉴비분들은 이 강화제가 많이 부족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강화제를 좀 수급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주간 퀘스트, 사냥, 뭐 그거 외에도 뭐, 낮징, 밤징, 뭐, 요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영지에 가면은, 영지 제작대에서, 요, 하위 단계의 강화제를 상위 단계로 합성을 시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영지 주화랑 채권을 이용해서 영롱한 강화제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뭐 영지 컨텐츠를 이용해서 이렇게 강화제를 좀 수급을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장비에 또 적용을 시켜야 할게 이제 보름돌과 초승돌이 있어요 보름돌과 초승돌이 있는데 제 장비를 보면은 이렇게 공격력 아래에 어, 옵션이 하나가 더 붙어 있잖아요 원거리 기술 피해율, 장비류, 방어류, 민첩, 얻는 피해율 3% 감소. 이런 뭐 옵션이 있잖아요. 저게 이제 보름돌이라는 걸 발라서 그래요. 이 보름돌 같은 경우에는 뭐 사고 장비나 아니면 이프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전용 보름돌이 따로 있어갖고 이제 그걸 바르게 되는데 고대 장비는 전용 보름돌이 없어요. 그래갖고 일반 보름돌을 발라야 되는데 그 보름돌을 얻는 방법은 원대륙에서 사냥을 하다 보면은 요 잡동산이 상자라는 것을 습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요거를 까시게 되면은 여기서 랜덤하게 보름돌이 나와요. 자 어디 보자. 이렇게 보름돌이 나오거든요. 이 보름돌을 열어서 어 장비에 바르면 되고요. 랜덤하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필요로 하는 게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뭐 꾸준히 뭐 사냥을 계속해서 잡동산을 까서 장비에 바르시면 되고요. 어, 일반적으로 희귀 등급은 사용을 안 하고요. 고대 등급이 나오면은 고대 등급을 열어서 어, 장비에 바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희귀 등급은 고대 등급보다 수치가 낮아요. 이게 보면은 전희귀 등급을 하나 뽑았잖아요. 근데 원거리 기술 피해율 1.6% 짜리예요. 근데 제가 활에 발라놓은 건 2% 짜리잖아요. 이 2% 짜리는 고대 등급을 제가 발라놓은 거예요. 그 잡동산이를 계속 가서 고대 등급이 나올 때까지 계속 까, 까시고 고대 등급은 확인을 해서 음, 내가 필요한 거다. 내 장비 안 빨린 거다. 라고 하면 장비에 바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희귀 등급이나 뭐 이제 뭐 고급 등급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상점에 팔아도 되는데 자바상인이 판매하는 어둠의 검은돌를 이용해서 분해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해를 하면은 어, 신비한 달의 가루를 만들 수가 있고 신비한 달의 가루로 이렇게 보름돌을 다시 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달의 가루 30개랑 노동력 10을 소비해서 이렇게 습득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또 고대등급의 보름돌을 습득을 할 수가 있어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보름돌을 분해를 해서 가루로 만들어서 다시 또 보름돌로 합성을 하고 신비한 달의 가루로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면 은 이렇게 고대등급의 달그림자를 획득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까서 어. 내가 필요한 게 아니다. 라고 하면 또 분해를 또 해요. 그리고 또 합성을 또 하고. 굳이 꼭 챙겨야 된다. 라고 하는 거는, 근딜 같은 경우에는 주무기에 이제 뭐 근접 기술 피해율. 요게 아마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근접 무기에 이제 근접 기술 피해율을 바르시면 될것 같고, 2%짜리를. 그리고, 어, 둥기 같은 경우에는 치유 쓰시면 되고, 어느 거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건 무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뭐 기술 피해율 뭐 이런 걸 쓰시면 되니까 크게 어려울 건 없는데 상의에는 꼭 받는 피해율 3%짜리 꼭 바르셔야 하고요 이게 효율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음 장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딜러는 어 치명타 피해율 12%짜리 뭐 맞을 거는 아마 12%가 아니라 8%가 뭐, 뭐 10%가 뭐 그런데 어뭐 그거 바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이는 어, 대인 피해정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에도 대인 피해정 하이랑 이제 신발은 대인 피해정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신발에 뭐 이속을 박는 경우도 있어요. 활쟁이 같은 경우에는 이속은 이제 고대 등급에서 안 나오고요. 희귀 등급 보름돌을 열시면은 이동속도 5% 증가 보름돌이 나와요. 그걸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그거 외에는 뭐 머리 같은 경우에는 뭐 피격 시뭐 시전 감소 방지해주는 보름돌도 있고요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뭐 바디 아니면은 뭐 힐러들이 주로 끼고요 아니면 나머지는 대부분 뭐 은신감지거리 증가시켜주는 보름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쓰시는 분들도 많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주능력치를 올려주는 보름돌들을 쓰고 있어요 저렇게 랜덤하게 어, 뽑는 보름돌 말고 이렇게 저처럼 주능력치를 올려주는 보름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작을 통해서 습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보름돌이 아니라 펠린이라고 하는 아이템이거든요 펠린이라는 아이템인데 어쨌든 이것도 보름돌에 속하는 거라서 요거는 머리, 가슴, 허리, 다리, 손발, 손목, 속옷, 방어구엔다 입힐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속옷에는 요 7짜리를 안 쓰고 15짜리 전용 이제 속옷 보름돌이 있어서 요 15짜리를 주능력 15 올려주는 걸 쓰게 될 테고 나머지의 이제 뭐 허리 저 같은 경우에 머리 어 머리도 요걸 썼고요 거기에는 이제 아까 전에 잡동산을 열어서 적용시킬 수 있는 보름돌이 없어요 그래갖고 요거 같은 경우 에주능력치를 올려주는 제작을 하거나 저렇게 경매장에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제작하는데 어, 뭐 그렇게 막 많은 아이템이 들어가진 않아요 뭐 철주개랑 뭐 신비한 달의 조각 이거 어, 영원한 여름의 열기 이거는 뭐 고대던전 들어가서 습득하면 되는 거라 이거는 뭐 만들려고 한다면 어, 쉽게 만들 수 있는 거라서 이거는 만들어서 이렇게 주능약치 허리 이런 뭐 데는 바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어, 보름토 효과는 다 설명드린 것 같은데 요 악기 같은 경우에는 어, 취급하는 게 어, 악세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어, 악세 에 바르는 보름돌을 어, 사용을 하셔야 돼요. 보시면은 이렇게 어, 왜곡된 땡땡의 달 그림자라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자기의 뭐주 공격력 그러니까 원거리 공격력, 뭐 근접 공격력, 주문력, 뭐 치유력 뭐 이런 게 붙고 나머지는 이제 마법 방호도 혹은 물리 방호도 둘 중에 하나가 붙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작을 해서 바르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경매장에 이제 올라오니까 요걸 구매를 해서 바르셔도 될 거야 그래서 악기는 악세에 바르는 어, 보름돌을 사용해야 된다 요좀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장비가 어, 성장하게 되면 성장함에 따라서 이렇게 밑에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저기에 이제 초승돌이라는 걸 넣어야 돼요 어, 초승돌을 넣어야 되는데 초승돌은 어, 두 종류가 있어요 강화 초승돌 아니면은 제작 초승돌 이렇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제작은 이제 대부분 수련환을 받으셔야 되고요 왜냐면은 어, 그한 같은 경우에는 2티어 짜리여서 능력치가 낮아서 수련환을 사서 사거나 만들어서 박아야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데 숙련도 공예 숙련도도 필요하고 뭐 이렇게 이래, 이래서 대부분 사서 작업을 해요 사서 끼우게 되는데 수련이 어 조금 비싸요. 어 수련이 가격이 조금 비싸요. 천골이 넘어가서 요거를 이제 듀비분들은 어 무기나 방어구에 엄청 많이 넣어야 되는데 요걸 다 사려면 몇만 골 이상이 들어가서 요거를 못 쓰시니까 저처럼 이제 강화 초승도를 하는 걸 추천을 해요. 수련 말고 강화 초승도를 하는 걸 추천하는데 을 강화 초승도 같은 경우에는 1 티어 초승도를 받고 그거를 강화석을 이용해서 이제 능력치를 향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초승돌은 총 3티어가 있어요. 1티어는 이제 뭐 붉은 초승돌, 푸른 초승돌 이렇게 앞에 수식어가 안 붙는 초승돌이고요. 2티어는 어극한 이라는 수식어가 붙고요. 3티어는 수려한 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근데 강화 초승돌은 요 수식어가 없는 1티어를 어, 장착을 시켜서 그 초승돌을, 요 초승돌 강화석을 이용을 해갖고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총 최대 6단계까지 성장을 시킬 수가 있고요. 6단계까지 성장을 시키게 되면은 3티어 초승돌인 수량과 동일한 성능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뭐 능력치적으로는 동일하고요 대신에 어이 강화 초승돌 같은 경우에는 장비에 꼈을 때 이렇게 강화를 하게 되면은 요거를 만약 에 추출을 하잖아요 뽑잖아요 그러면은 증발을 해요 요 6단계 짜리를 제가 만약에 추출을 해서 뽑게 되면은 초승돌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뭐 한번 끼고 뽑는 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뽑는 거 자체는 가능한데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뽑으면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는데 3티어 초승돌인수련안을 받게 되면은 이 추출을 이용해서 뽑으면은 수련안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뭐그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뭐 초승돌을 넣었다 뺐다 하기가 어 수료하는더 용이하다라는 점이 있구요 음... 요뭐 그거 외에는 어뭐 강화초승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성이 좋은 대신에 뽑으면 없어진다 그리고 성장을 시키는데 엄청난 명예점수가 들어간다 왜냐면 강화초승돌 했나면 초승돌 강화석을 사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개당 1500점인데 이게 처음 1단계는 하나가 들어가는데 2단계 강화를 시킬 땐두개가 들어가고 3단계 강화시킬 땐세개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증가가 돼요. 그래갖고 점점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단계가 오르면 오를수록 필요한 명의점수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돼서 진짜 엄청 힘들어요. 저는 특히 이 장비에 있는 모든 초승돌이 다 강화 초승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올릴 때 진짜 미친 줄 알았었어요. 초승돌 성장에만 명예 점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망토 성장 뭐 아니면 뭐황목뭐 이런 거 올릴 때도 명예 점수가 많이 필요해서 명예 점수가 진짜 엄청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뭐그 점은 좀안 좋은데, 음뭐 차츰차츰 뭐, 뭐 성장 시킨다라는 점에서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초승돌을 장착을 시키면 되는데 요또 초승돌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색깔도 여러 개 있고 어막이이 이 초승돌 같은 색깔 중에도 막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그걸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붉은 초승돌은 무기에 바르는대체적으로 무기에 끼는 거고요. 그리고 갈색 초승돌은 양손 무기. 그리고 푸른색 초승돌은 어뭐 방패 아니면 뭐 방어에 네, 끼고요. 그리고 노란 초승돌은 뭐 악기 아니면 뭐 머리. 초록색 초승돌은 어, 뭐 이어렇게 껴요 근데 여기 또 각각의 옵션마다 또 뜨는게 또낄수 있는게 또 달라요 되게 복잡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붉은색 초승돌 같은 경우에는 어뭐 공격력을 올려주는 초승돌을 끼는 경우에는 뭐 무기뿐만 아니라 뭐 머리 가, 가슴 뭐 허리 다리 손발 뭐 요런데 악기 뭐 요런데 다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안 끼죠 어, 왜냐면 효율이 낮아서 그래서 사람들을, 뭐, 여기 어디, 어디에 뭘 껴야 된다, 뭘 껴야 된다, 이런 걸 찾아보려면은, 사람들이 세팅한 걸 보고 따라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어, 랭커 분들이, 어, 초승도로 뭐, 무기에는 뭘 꼈고, 방어구에 뭘 꼈고, 뭐, 요걸 보시면은, 어, 그걸 따라서 끼시는 게 제일 좋은데, 일반적으로 주무기에는 이제, 치명타 피해율, 혹은, 방어도 무시, 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기나소곡 어, 같은 경우에는 공격속도 혹은 뭐 시전시간을 많이 쓰시고요. 어, 이건 노란색 초승돌로 박으면 되고 그리고 무기나 활은 빨간색깔 어, 쓰시면 되고 아니면 뭐 양손인 경우 갈색깔 쓰시면 되고 그리고 머리는 노란색 초승돌뭐 치명타율 증가를 주로 쓰시고요. 아뭐 사람들이 뭐 얘기하기로 머리전숭 뭐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초승돌도 따로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영웅 임무를 완료를 하면은 받을 수 있는 특수한 초승돌이고요 그건 굉장히 고가 여갖고 어 뉴비 분들은 이렇게 저처럼 노란색 초승돌로 어, 치명타율을 증가시키는게 효율이 좋아요 가성비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상의는 초록색깔 초승돌을 이용해서 치명타 저항을 받으시면 되고 허리띠 같은 경우에는 분홍초승돌이라는 초승돌이 종류가 또 따로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고대던전이나 아니면 던전에 들어가서 습득을 할수 있는 초승돌이고요 요거는 강화 초승돌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1티어 그냥 분홍초승돌 2티어 극한 분홍초승돌 3티어 수려한 분홍초승돌 요렇게 3개가 있는데 3티어짜리를 경매장에서 사거나 아니면 직접 만들어서 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의, 이제, 직업군에 해당하는, 어, 스킬을 강화를 해줘요. 활쟁이 같은 경우에 빛의 사격을 많이 쓰기 때문에, 빛의 사격 데미지 증가를 시켜주는 걸전다막았고요 그리고, 토시에는 보라 초승돌을 막을 수가 있어요. 요것도, 어, 앞서 설명드린 초승돌 종류가 아닌데, 요거는 이제 보라 초승돌 결정이라고, 카둠이나, 혹은 뭐, 정원에서 레이드를 띄면은, 보라초승돌 결정을 얻어서 공예품 제작대에서 보라초승돌을 만들어서 어 장착을 시킬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뭐어 레이드를 통해서 습득할 수 있는 보라초승돌도 있어요 수레한 보라초승돌 같은 경우에는 뭐 레이드를 통해서만 습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굉장히 국가에 거래되는 경우도 있어서 보라초승돌의 종류를 보면은 어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창, 기절, 뭐 지속시간 증가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 중에 별하늘이라는 어, 초승돌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시시기의 지속시간을 감소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냥 이거 끼시면 돼요 왜냐면 하 다른 거는 어, 자기가 거는 시시기나 어, 뭐, 뭐 느려짐, 뭐 구속시간 뭐 이런 걸 증가시켜주는데 별하늘만 내가 걸린 시시기의 지속시간을 감소시켜주는 거라 이거의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은 상대방이 걸었던 시시기를 빨리 풀고 어 생존을 볼수 있는 거라 대부분 유저분들이 병합 별안을 착용을 하고 있고요. 이 별안을 같은 경우에는 수련을 쓰시려면은 삼조골레이드를 해서 삼초돌이라는 걸 이제 경매로 얻어서 사갖고 그으시면 되는데 그건 엄청난 고가의 아이템이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그냥. 보라 초승돌도 강화 초승돌로 막았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레이드를 통해서 얻은 초승돌보다는 효과가 떨어지는데도 그냥 나름 쓸만해요. 가성비적으로 워낙 좋아서 이걸 많이 쓰시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컨텐츠를 이용해서 보라 초승돌 결정을 얻어서 그걸로 초승돌을 만들어서 끼시면 되고 요것도 한번 강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강화석을 어 만들어서 강화를 하면 은 1단계 강화된 어 벼란을 보라조승토를 장착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장갑에는 초록색깔 딜러인 경우에는 초록색깔 어 적중도를 많이 써요. 근데 이 적중도라는 개념이 어 회피에 대해서 이제 감소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요게 또 신기한 게 물리 딜러는 어 회피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적중도를 쓰는데 마법 딜러 같은 경우에는 어 스킬을 쓰면 무조건 적중을 해요. 회피라는 개념이 없어서 그래서 마딜 같은 경우에는 적중도를 쓰지 않고요. 어 마딜 같은 경우에는 뭐 주문력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회피율이 증가되는 초록초승돌이 있어요. 그걸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어, 활쟁이하고 근딜 같은 경우에는 적중도를 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이는 초록색과 조승돌인 어, 대인 피해 저항을 쓰시고 대인 피해 저항 같은 경우에는 PVP에서 받는 피해를 감소시켜주는 능력치고요. 요거가요거를 올리면은 어, 유저랑 PVP에 어, 받는 피해가 많이 감소돼서 생존을 많이 볼수 있어서 대인 피해 저항을 쓰고요.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깔 치명타 저항을 써요 상의하고 이제 신발 같은 경우 치명타 저항을 쓰는데 치명타 저항이 중요한 이유가 치명타 저항이 오르면은 나를 때리는 상대의 치명타율과 치명타 피해율을 감소시켜줄 수 있어갖고 들어오는 데미지량 자체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치명타 저항을 챙기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세팅한 거는 어 정답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세팅한다 어, 라는 거지 뭐꼭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랭커분들이나 아니면 뭐 다른 유저분들 세팅한 걸 보고 끼시면 되고요 그리고 초승도를 이제 장착을 시킬 때는 최대한 낮은 티어에서 초승도를 장착시키는 게 좋아요 왜냐면 티어가 오르면 오를수록 초승도를 장착시키는 비용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낮은 티어일 때 초승도를 미리 끼시는 게 경제적이고요 그리고 초승돌을 장착시키는 저 슬롯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오르면 오를수록 개수가 늘어요 아까 만들었던 희귀등급은 지금 6개가 뚫려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장착한 건더 많이 뚫려 있죠 경이등급 때 슬롯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서사 때 하나가 더 슬롯이 추가가 되고 그리고 신화때 하나 더 슬롯 하나 추가되고 그리고 태초때 또 하나가 추가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이 오를 때마다 슬롯이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그 슬롯이 추가됐을 때 어, 상위 티어로 넘어가기 전에 미리 초스돌부터 받고 상위 티어로 각성을 하시는 걸 추천해요 뭐 추가로 뭐또 궁금하다 뭐 이런 점 내가 궁금하다 이런 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설명드릴 게 너무 많아갖고 전부 설명을 드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어,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어, 찾아뵙도록 할게요 빠잉